<웃음> 꿍하면서 들어야지 입장 이름은 꿍입니다나 오면서 트위터 보는데 너무 수치스러워. <웃음> 너무 수치스러워. 아, 그러려고 간거 아니었는데. 그러려고 간거 아니었는데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에이디크 k 초보의 초롱 오미 초롱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키키입니다. 만나 <웃음> 지금 여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대선배님이 한분 계세요. 어. 대선배님이라서 뒤에서 구경하고 계시거든요. 맞아요. 잠깐만 모셔보고 싶은데 조금 살짝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아서 아. 아. 아. 안녕하세요. APK입니다. 아니, 아니 저도 오늘 옷갈할 뻔했어요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네. 갑자기 의상을 입으라길래 저는 응원하러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조금 더 예쁘게 입고 올걸 그래. 예뻐요 예뻐요 어. 충분히 예니요 하나예요 이제?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래요? 아 <웃음> 어, 자리 하나 마련해서 앉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, 좋습니다. 네네 네.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양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어요 네네. 저희도 하고 싶은데 <웃음> 말 또돌이 제끼고 싶어요 <웃음> 와 되게 딱 걸렸어요 저희 도망가려다가 걸리시니 질질 <웃음> <즐기, 웃음> 안할 타이밍 못 참으셔서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나갈 수있습니 네, 안녕히 가세요. 아, 고마워요. 진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네 그럼 조용히 다음 질문 가볼게요. 아 s t 티에 노동착취당하고 왔어요. 아 정말 진짜 생각도 안 하고 나 아까 전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의자를 스태프인 척 가지고 들어가서 세팅하고 바로 나왔을 때몇 명이 알아보고 오늘 언제 왔더라 할까 씨가 어, 아니지, 동맥밀랩 씨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. 그래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렇게, 어, 이렇게 됐지. 에이핑크 중 솔로 대선배 님으로 가게 됐죠. 에이핑크 내 솔로 대선배 님을 갔다가, 어, 그러니까 솔로 7년차 대선배 님을 불러? 응? 오늘 에이핑크 쇼케이스인 줄 알았다는 글이 많더라. <웃음> 아, 그럴려고 한거 아닌데. 원래 오늘 스케줄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제 이제 밤에 응원을 갔었던 거였는데 그때도 그냥 진짜 응원하러 간 거였는데 갑자기 챌린지를 찍게 되고. 오늘 이렇게 또 드라마가 생각보다 좀더 일찍 마친 거지? 그래가지 이제 끝나고 화장 못 지우고 바로 가고 나 트윗에서 지금 으스로 유명해 진짜 아 진짜 으왜왜 으시지 왜 그래도 하영이 옆에서 선망하지 않았나 나의신가으승 그거 아니야 저 저기 뭐야 그 그거 뭐지 그 대출 광고에 보면 으옷 입으신 그 슈퍼맨 같은 분. 으, 으. 아 맞아. 오케이 저 축은 그건가? 대출 아 대출 광고가 아니구나. 그래 으슨 목도 짧아 보이니까 옷으로 하자 옷. 그래 차라리 옷으로 하라 그래. 근데 나그 정도 아닌데. 오케이로 하자 오케이. 음.